네,皆さん,こんにちは. 여기서는 일본어 3, 에,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도록 합니다. 에이, 자, 12쪽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에, 오늘은 어, 지난주 수업에서는 가능형을 배웠는데요. 어, 이번 수업에서는 뭐 가능형도 나중에 나올 거고요. 어, 12쪽, 음, 2번, 뭐뭐나라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じゃあ奈良がああここに名前라いんだよ桃奈良ああ桃ラーメンああラーメンああランああラーメンああラーメンああラー편의점이라면저ン에있습니다스あ츠ラーメンああラす스포あ 라면 ーメンああラーメンあパートーメンあ 서울 백과점이라면, 어, 3번 출구입니다.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어,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듣고, 그렇죠? 어, 그거를 받아서 뭔가 반응할 때 쓰는 표현이죠. 아이. 자, 수업 시간에는 뭐, 이런 거 연습했어요. 누군가가, 어, 파소콘 가가이타이 데스. 파소콘. 어, 컴퓨터죠? 컴퓨터를 사고 싶습니다. 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음, 아 파소콘 나라 아 컴퓨터 사고 싶다 하니까 아 컴퓨터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t 에 오는 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음, 삼성이 좋아요 삼성 가이 음. 되스요 하이마트 가 어, 싸요 음, 그러면 어, 하이마트 가야い이す스요뭐 음. 이런 식으로 어, 말할 수도 있죠 음 가라이 모노가 타벨다이です 이렇게 일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음. 매운 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음.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 뭐라고 나라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이모노나라. 그렇죠? 매운 것이라면은 뭐뭐가 맛있어요. 음. 예를 들어 가라이모노나라. 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음. 가라이모노나라. 떡볶이가 오이시디 했어요. 라든지. 어, 뭔가 매운 거 뭐가 있습니까? 음. 음, 뭐 모르겠다. 어, 닭갈비가 어이시ですよ. 라든지. 아, 뭐 이렇게 말해도 되죠? 음, 모뭐는 어때요? 음. 떡볶이와 どですか 음. 닭갈비와 どですか 음. 마, 에 여러 가지 표현이 오겠죠? 아, 스타 서울에 가 이렇게요. 내일 서울에 간대요. 음, 서울에 갑니다. 그러면은 서울은 이그 나라 서울에 간다면 뭐라고 합니까? 어뭐 예를 들어 k t x に乗ってください KTX를 타세요. 라든지 어 인사동에 있てください 음 인사동에 가세요. 음막 그럼 뭐 아무거나 되겠죠? 음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나라라는 거죠. 음 자,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연습했죠. 어어 이건 프린트 내용입니다. 韓国の A、A のもうえーと韓国の小説が買いたいです。よく言いのよ。ね、韓国の小説ならこれも出答するのかよ。うん。韓国の小説にらめんモモがいいですよ。うん。 여기 모모 에 들어가는 거를 생각했죠. うん。もううん。A 를 오미야게 로 바꿀 수 있죠 아、小説のそう 이건 설정 으로서 어, 선물이죠. 어미야게는 선물 설정으로서는 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물어본 거예요. 그근데 어.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한국 의오미야게가 가이타이데스. 한국에 선물 사고 싶어요. 여행 왔는데 어. 한국 음, 선물 사고 가고 싶은 거죠. 음. 그러면 한국 의오미야게 나라. 乗りがいいですよ。うん、キム。キムが嫌いよ。うん、だって韓国のお土産ならもうえエルドハンボク、うん、ハンボク、うん。어、ハンボクがいいですよ。ま、いろんな種類でもらってい まあ、 있죠 。はい。休みなのでうんに行きたいです。うん。じゃあ、シヌンなりぎだからね、シぬンなりにか ショッピングに行きたいですショッピングうんかごしっぽよ映画に行きたいです4万るうん四万ポロかごしたのこじゃはいクラブクラブに行きたいですそれも、어떻け나らをさそジョンはげすみか、はい。ショッピングなら、もう新世界デパートがいいですよ。な든지うん映画なら cgv 가이 응. 됐어요 그런그런 장소를 얘기해도 되고 애가 나라 뭐 지금 뜨고 있는 영화 뭐, 뭐 모르겠지만은 응, 제목 넣어도 되죠 가이 됐어요 클라브 나라 그건 더, 더욱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응, 뭐크럽 어디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좋은 응, 응, 응, 응, 할수 있죠 아이 오이음가 타베타이です スパゲッティが食べたいですうんこれも美味しいスパゲッティならオディオディがいいですようん美味しいトッポッキが食べたいですうんトッポッキならオディオディがいいですようん美味しいコーヒーが食べたいのいさんはじょコピーのましんのんごきでめ 너무 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이씨 커피가 飲みたいです. 음,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커피 나라 뭐 스타벅스가 いいですよ. 커피 나라 아, 뭐 모르겠다. 뭐 어디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음. 뭐 이거는 어 어디 이거 프린트 어 이거 이거를 가지고 연습했습니다. 이런 거, 어, 나라죠? 나라. 누구, 뭐, 상대방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 받아서, 아, 뭐뭐라면, 뭐뭐가 좋아요. 그런 표현으로, 어, 배웠습니다. 근데, 에, 자,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이거죠. 밑에 거, 음 가능형. 음 지난주에 배웠던 가능형을 활용해서, 어, 뭐, 했는데, 음, 日本の歌が歌えますか? 음, 음, 이거 무슨 말이죠? 일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음, 가능형이에요 歌う가 어, 기본형 歌えますか? 부를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대답은 둘 중에 하나죠 はい,歌えます 네, 부를 수 있습니다 いいえ,歌えません 아니요, 부를 수 없습니다. 음. 근데, 지난주는, 歌えますか? 해서,はい, 歌えます. 이에, 歌えません.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으면 되었었는데, 오늘은요, 어, 이번 수업에서는 한마디 더 추가하자. 어, 그런 내용을 했어요. 그렇죠. 실제 대화에서도, 일본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 물어보는데, 네, 부를 수 있습니다.로 끝나는 건 조금 이상하죠. 어. 자, 네, 부를 수 있어요. 하이, 부타해마스. 하다가 한 마디, 아,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래 가스, 어, 제목을 넣고 음, 어, 가우타해마스 그렇죠? 어, 예를 들어 어, 도라에몬의 음악을 우타해마스라든지 자, 이에 え歌えません 해도, 예의상 한마디 또 추가하는 거죠.でも,英語の歌なら歌えます. 음, 하지만, 영어 노래라면, 여기 나라가 나왔네요.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또 추가하는 겁니다. 스키가できますか? 스키를 탈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일본어는 스키をする, 스키를 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니까, 러 가능현도, 데키마스카, 이렇게. 스킬을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자, 대답은, はい, 데키마스. いいえ, 데키마센,이죠. 자, 한 마디 더 추가해볼게요. はい, 데키마스. 冬によく行きます. 겨울에, 자주. 그렇죠? 자주 갑니다. 라든지, 어디 음? 간다. 뭐, 어, 무주에, 역구 이키마스라든지 모르겠지만 음, 그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음. 이해 되기마생 음, 할수 없는 사람도. 데모 스노보드나라 되기마스. 하지만 스노보드 스노보드라면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댄가 되기마스까 운전을 할수 있습니까? 자동차 운전이죠. 하이 되기마스. 이해되기마센 あんまりと中華。もう、はい、できます。でも、車がありません。はじまん、茶が、おっそよ。運転ができますか?いいえ、できません。免許を早く取りたいです。免許。うん。免、免、免、免許、免許、うん。 取りたいです。ちずくかごしすみだ。これもあれじゃ、たごしすみだ。お酒が飲めますかする마し수있습니みかはい飲めますいいえ、飲めません。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ますえええ、え、え。ますええ、え、え。ええとても好きですえ、え、え。え 아주 좋아합니다. 이에넘ま마생 이면은 음, 뭐 예를들어 비일 나라 수고시 넘매마스 마실 수 없지만 맥주라면 조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한마디 더 추가하자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아이, 자 어, 수업시간에는 이런 거를 배웠어요. 아이, 자 에, 여기까지입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おつかれさまでした.